어 대박이다. 아 이거 먹고 하면 돼요, 이제. 뭐야 이건? 촬영 시작된 거예요? 야, 야, 야, 저럴 있다. <웃음> 아, 저기는 <웃음> 철권이 아, 저 철권이 진짜인 거 알죠? 아, 저게 여기 진짜예요 다 들어가 여기, <웃음> 여기 라즈 있냐? 야, 다다 있을걸요? 친구들 아, 다 일로 와봐요 아, 그래 아, 라즈는 많이 <웃음> 없어 게 마침 시장했는데 아, 마침, 시장 아, 마침 배고파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밥 먹기 전에 투도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웃음> 자, 그럼 투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네 맛있게 먹어요 야, 하와이안 누가 먹자 했어? 하와이안이요? 하와이안이요 맞아요, 하와이안이요 하와이안이었구나 진짜였구나 진짜래 Anybody, Coke? 나 I, Coke, coke. Oh, this, this is for you 나 <웃음> <사>. You <웃음> 유 원, 유 투, 유 쓰리 유 사이다 예스 우락실에서 밥 먹는 건 처음인데 <목소리가> 먹으세요? 몇명 먹은 콜라? 나랑 디디알 나랑, 나랑 DDR 하실 분, DDR. 저한테 지시잖아요 DDR, 고고고 잘 먹겠습니다 네? 저번에 왜요? 저번에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번에 못탔었지 저번에 피지님이사비를하신다고 했잖아 어, 진짜요? 진짜요? 리듬게임에서 이겨가지고 게임에서, 리듬 리듬 게임에서 이겨 근데 제작분들 별로 못하시네요 여행연습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연등이 맛있는 거 먹고 디퍼요 <웃음> 어, 어, 어, 이겼어! 어? 아, 몰라, 몰 야, 일단 즐겨! <웃음>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저희가 너무 잘하긴 했죠 감사합니다 사, 사실 좀 지금 생각해봐도 <웃음> 왜 우리가 이겼는지 좀모르겠지만왜 <웃음> 뭐, <웃음> 우리가 이겼지? 오락실 오면 하는 거 없어요 나는 자동차 운전 게임 꼭해 자동차 운전? 아니, 아니, 이런 거 아니, 아니, 이런 거 음, 음, 나는 난 좋은 거 진짜 안 해봤어 근데 오면 DDR 한 번씩은 꼭 해보는 거 같은데 또 하지 않았어요, 그 좀비 총소는 아, 그거 꼭 해야 돼다 하면 아, 꼭 어느 정도 식사 다 하셨죠? 네 사실 식사 그냥 식사는 안 하고 설마? 뭐야? 설마 지,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먹음맛 아니, 먹은 아니 먹은 이거는 우리가 얻은 건데 이걸 가지고 또뭐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웃음> 뭐 안전그요 그거는 안전 그냥 아, 시작한 아, 거예요? 그래요? 돌아가고 있어요 어.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연지령, 정규형은 잘해. 수빈형한테 있어. 야 수빈형, 휴지형, 범규 아닐까? 와나 진짜 말한 마디 안 하고 형, 밥만 먹었는데. 태연아, 태연아. 그래도 말을 나랑 휴진이는 제일 많이 어, 했으니까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맞아. 이름을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 <목소리> 혹시 범규 한 번은 불렀어요? 한 번. 사실 유해정이 두 번. <웃음> 두 번. <웃음> <웃음> 휴닝카이는 진짜 게임을 수빈형한테 했어. <웃음> 오야 우리 그럼 우리 순서 36800 그러니까 얘기할 때 야야야 이래갖고 그래 <웃음> 맞아 마티 <웃음> 형이랑 어쩔 수 없어 마티 형이랑 <웃음> 아, 아. 참고로 이 코인은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까지 왕금이야 <웃음> 동전이야 <웃음> 대충 그냥 줄게요 필요하면 얘기해요 <웃음> 그래, 아,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나눠질걸? 필요하면 더가져면돼 생각보다 <웃음> 많아. 요 주당 8장씩 대충 주면 되잖아 딱 8장 줬네 아, 그렇네 야, 나도 8장이야 <웃음> 야, 뭐야? 뭐하니라 너 은행원이었어 혹시? 전생에? 아, 이번엔 좀 맞다 야, 8장! 어, <웃음> <오>, 진짜 <웃음> <웃음> 뭐야, 전생에 <웃음> 은행원이었어? 난 6장이네, 그래 나몇 몇 장이네? 음, 어, 8장, 어, 8장. <웃음> <웃음> 저 대충 봐도 1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오늘의 투두 웰컴 투두 아케이드 우와, 라인. 예, 라인 와 라인 대박 장면 센스 장면 센스 아, 인정 획득한 용돈으로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세요 와 신난다 <웃음> 우와 시작이 좋아 우와 <웃음>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좋아요? 저기 모아 매점이 3분뒤부터 열리는데 그 모든 티켓이 꼭한 장씩은 있어야 된대 라면 포트기가 40장인데 야 오늘 우리 타자 이거 멤버들 빨리 티켓 모아요 그냥 이제 안 봐주고 할게요 그냥 아! 소리가 아, 아파. 소리가 거기 가 소리가 소아가아아아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소리가 아 아, 아, 소 이이 이 범위대로 쳐야 되고 될... 아, 나 이런 거못하는데 쇼미 쇼미 맞추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지? 여기 맞춰야 되는 거야? 응. 여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뭐 그런 거 같지. 네. 그래 나 여기 맞추려고 하다가 한칸 뛰어 나왔는데. 아, 막 그때도 생각하는 것보다 한 조금 빨리 했었는데 네. 버글버글이야? 네. 보글보글 아니야? 보글보글 네. 버글버글이야? 버글 네. 보글보글 네. 아, 아니야? 네. 보글보글은 손시지밥 네. 아니야? 네. 보글가둘다 네. 아, 네. 있어 그냥 바로 뽑아줄게 네. 둘다 있어, 둘다비슷티칭데 아, 그래? 아, 그래? 그냥 그래? 이제 안 봐주고 그래. 할게요, 그냥. 그냥 아, 얘는 버글버글이다 버블 보글보글도 있나 보다 네. 그런가 봐 아, 얘는 버글버글이다 못 잡아! 나와봐! 동전 바꿔야지. 총게임 잘하세요? 오케이, 나 이거 해본 적 있어. 첫 번째 보스만 클리어하면 되죠. 어. 오케이. 아네아나안나아 안돼 안돼 안아 안돼 안돼 나나나나나나나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얼마야? 어, 천 원. 야, 나 누구 어? 공주? 고마워. 고마워. 야! <웃음> 나 진짜 못해 아! 아! 좀! 아폰 흘렀다 아 뭘? 어? 너야? 어? 야 내가 1등인데? 모르게 아 근데 이거 180점 어떻게 넘냐 뭐야! 너네 야야야 야, 야, 심각한데? 8 0도냐얘 <웃음> 나는 그냥 농구 잘해 야 우리 한번 배씩만 더 해볼래? 재밌는데? 아 근데 아 진짜 너무 안 들어간다 태형 보기 오케이 포스다 와, 스케일 대박이다 대박이네 야, 이거만 이기면 우리 탈수 있어, 상탈 수 있어 오, 야 동전이 없다 어, 너 하고 있어 자, 제가 동전 드렸잖아요 나 500원밖에 없어, 이거 1 0원이야 아, 어, 500원 넣어도 돼요 있어? 500원 넣어도 탈수 있어 요할수 어, 있네? 아! 야, 진짜 아. 너무하다, 어떻게 살이야 아. 야, 야, 죽어라 나이스 야 됐다, 갔다 이렇게 한번 닦는가요? 번로 클리어 천안 왼손잡이도 쓸수 있나? 오케이 그냥 오른쪽으로 쏴야지 뭐 스타트 약간 오, 주 주나 못 써야 되네. 1 8 0 이상 했는데? 잠시만요, 저희 180점 이상 두명 <웃음> 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데 정상을 목표로 하하하 <웃음> 우와와아 <웃음> 뭐야? 아 이런 거야.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일단 괜찮아. 나쁘잖아. 그냥 연타면 되는 거네. 줌으로 다져진 스피드. 스피드 아 왜? 아 왜? 왜? 왜? 가오 레벨 있는 걸로 하자 어좀 낮은 걸로 하자 에이크를 활성화하는 게목표하 아, 이거 쉽다 어, 휴 잘하네 아, 이거 쉽네 야, 히미카이 잘한다 이거 A등급 맞을 수 있겠다 난 두, 세개 틀린 것 같은데? 야, 야 아, 뭐야? 수빈 형이 <웃음> 더 잘했네? 난 <야>, 수빈 형이 더 <웃음> 잘했어 <웃음> 아, 진짜 뭐야? 뭐 이래? 엄청 빨리 했는데, 아. <웃음> 또안 됐어 아 제발, 제발 야, 불려내 됐다 됐다 됐어요 됐다고요 됐다고요 야나돈 넣어줄 때 같이 해볼래? 응, 어, 좋아요 좀만 더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아, 그러네 이게 500이네 어, 어, 빨간색만 넣으면 돼 최대한 태안아, 네? 너 정확도가 좀 많이 문제 있다 저 약간 재고가 떨어지는데요 야, 우리 29,000점이야, 근데 29,000점 태안이랑 저 29,000점이에요 저요 네? 근데 태현이랑 저 29,000 점인데. 괜찮아요, 저두개 있으니까. 얘안 줘요? 야, 같이 해, 다, 다, 할래? 네. 얘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 <웃음> 아 망했다. 아 그렇네. 아 터무니없네. 아. 와, 급작이야. 와, 급작이야. 어,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이거 220점, 이거 해보고 한거 맞아? 오! 어? 요즘 기본이죠. 오케이. 어. 다섯 장. 그래요. 아! <웃음> 아! 아! 아! 다섯 장이야.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공경. 뭐야? 최소가네장 5장이야? 나 4장밖에 없는데. <목소리> 자, 그 색깔 다른 거다 모으세요. 어. <웃음> 저희가 용돈을 뽑아야 되거든요. 아, 장 제가 주세요. 이렇게 4장 할게요. 어, 나도. 어, 저 먼저 그럼 할게요. 야, 야, 야, 자, 야, 모든 멤버들의 아. 힘이 더해지. 차, 차. 자 에이, 어떤 게 많아 야, 보여요? 야, 야 왼쪽야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야 왼쪽이야 아니야 왼쪽 야, 너무 얇아 이게 제일 봐, 얇은데 이게 만 원권이지 만 원이야 아, 왼쪽 오만 원권이야 왼쪽 가다 왼쪽 하 눈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모르겠다 아 괜히 천 원짜리 두레스안 들어있으면 아니요 만 원입니다 저건 만 원이에요 저건 만 원이에요 오 어, 뭐 진짜네 자 역시 역시 <웃음> 그쵸 그쵸 역시 역시 다른 것도 혹시 우리도 우리 하자, 할까요? 형 우리도 하자 이거 돈 뽑아올게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형뭐 사려고 해요? 우리도 용돈 뽑으려고 아 용돈 야, 그냥 더 하자? 형돈더 하자, 돈더 하자 그냥 차라리 야, 모아두고 이거 한번 사볼까요? 아 일단 치고. 일단 모으고 네. 진짜 또 무조건 하나 하나 40장은 좀 사봐봐 아, 일단 우리 2만 원 있어, 그래, 2만 40장. 원 40장 좀 많이 어, 일단, 아니, 2만 원으로는 충분히 될것 같은데? 나 d d r 로 딸래요 우리가 42장 받았는데 저거 야, 일단 20장 20, 아니야, 일단 2만 원이야 나 DDR로 딸래 4천 씩 해서 최대한 티켓을 모으자 티켓을 전 못해요 어, 근데 야, 인형이 없는데 이제? 전 못해요 어, 근데 야, 인형이 없는데 이제? 야 봐봐,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절대 안 돼. 어? 이거 절대 안돼 이거 절대 안돼 아니, 없는 하면 안, 안 되지 나 이거 아무래도 살짝 세 보고 말았어 저기 혹시 디테일 <목소리> 가능할까요? 난 디디야 이렇게 안 했어! <웃음> 야, 바보야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이 친구로 가겠어아 근데 어차못 뽑을 것 같은데. 아 될려나? 아, 네 그렇습니다. 인연이 없나봐요. 동체실이 진짜 좋거든요. 다음 게임 <웃음> 끝난 거야? 삼천 점안 됐어. 아, 난 바보야. 야, 이거 이거 눌러. 이거 눌러. 이거 눌러.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더 아. <웃음> 주던 느낌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웃음> 할게요. 네. 오. Yeah. 오, 아. 어, 괜찮은데? 이만 원이네. 오,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삼만 원 되는 거 같아. 3만 원이네. 역시 믿어야 돼요. 이게 쉬워요.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예. 빨간색에다가 공을 던져서 넣으면 돼. 공이 나와요 저랑 본격 보여줄게요 오케이 일단 세개 정도 들고 있다가 되게 빨간색에 넣어야 돼요 나 나랑 이만 해볼래? 그럼 그래. <웃음> 설마 이렇게, 이렇게 해놨다 자, 아, 이렇게 해도 <웃음> 이만큼이 나와요 할만하죠 아, 좋아, 아나 바로 시작하는 거야 저파트 넣으면 안 돼, 이미 아, 그래? 어 네, 네. 오. 11견속, 12견속, 13견, 아! 어, 되겠는데? 야, 너 잘하는데? 나도 잘해. 그지, 공격? 너 잘해도 어, 되겠다. 우리 한 8만 정도 가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네. 아 왜깜빡거려 이거. 오. 어, 끝났어, 근데. 땄어. 야, 땄어. 야, 땄어, 땄어. 야, 야 땄어, 땄어, 땄어. 야! 도와줄게! 네. 그래. 내가 넣었어. 어, 야! 됐다! 됐다, 됐다. 이걸 야, 이걸로 다 하자. 야, 어, 야 이거 4명서다 네 하자면 돼. <웃음> 아! 아! 너자마자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봐라. 와, 이번 봐. 좀 불안한데? 야, 지금 괜찮아 야, 다 말했지? 넘었어요? <웃음> 어. 야, 그만해, 그만해 야, 다음 판 준비하세요 야, 오늘 라면 가져가자 해. 자, 볼원 정대 다무이세야 던져! 에이! 이게 팀워크라는 겁니다 맞냐? 두개다 들어간 거맞아요 어. 야, 이것만 해야겠다 빙게도 아, 들어갔어 <웃음> 그만해, 쉬어 쉬었다. 쉬어 쉬어 쉬어 할게 <웃음> 할게. 어, 자, 자 쉬세요. 바로 다음 선 준비하세요. 간단한데? 자, 넘어가어넘어가넘어 엄청 쉬운데? 와, 에이요! 와, 와. 필승 게임인데, 이거? 너무 쏠쏠한데? 어, 뭐야? 자, 됐습니다. 형 잘하네요 쉬운데?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 아쉽네 <웃음> 야. 어,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어. 나한 번도 안렸는데대장주심될것 네 같습니다 와, S 면면뭐안 주나요? S 면면뭐안 주나요? 오, 감사합니다 세 장? 아. 그럼 다섯 장 주시면 될거 같아요 자, 타로 왔습니다. 저희가 갈까요? 하나, 둘, 셋, <웃음> 열다. 주니까 열여, 열일곱, 스물일곱, 스물여덟. 자, 다른 게이나 열일곱. 다른 게 하나, 다섯, 다 저 어, 여기 보상이 있다고 우와 뭐야 와, 대박 <웃음>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라면 포뜨기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아 죄송합니다 못한 게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맞아요. 꼭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판까지 깔끔하게 딱 가져가겠습니다 네. <웃음> 오늘은 포기할게요 네, 다음에 만족, 제가 고합니다 이거 볼링 때 치졸하게 해서 실패했는데 이번에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요 손에몇번 어, <웃음> 나왔거든요 데려가 고 달라고 오늘이야, 데리고 가게 되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으, 포트기 잘 가져갈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쭈쭈, 쭈쭈, 쭈쭈 야, 약속인가요? 수고하세요, 수고.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포트기 잘 가져가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진짜. 아! 그래요 아! 아! <웃음> <웃음> 여러분 노력은 배,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비록 태원이보다 좀 느렸죠 늦을 수 있어요 누구든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언제나 끝까지 하면 할수 있다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요